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불같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안달나잖아요 내가 연락을 해도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내가 전화를 해도 상대방이 답이 잘안 와요 잘안 받거나 이렇다면 음, 사실 좀 상대방이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연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마음이나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어 맞아 그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지 다른 남자를 좋아하나 보지 다른 여자를 좋아하나 보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 역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너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잘안 온다면 뭐 저부터도 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아마 할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어, 지금 현실을 좀 직시하지 않고 좀 미뤄놓고 기다려보고 더 확실하게 만들어 보려고 할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 좋아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참는 게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연락을 안해 나는 연락을 하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한다 이렇다면 그 여자는 이 남자를 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판단을 못 하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잖아요 연락이 안 되면 뭐 연이 끊긴 거잖아요 연락 안할 안 거고 내가 전화해도 안 받으면 차라리 그냥 아 그냥 연이 끊긴 거고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냉정하게 되는데 연락이 온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없어 여자가 하루 종일 전화 없다가 밤에 늦게 전화가 와요 아 전화했었네 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제서야 남자가 아 그치 바빴지 이렇게 안도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루 종일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는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하루 종일 바빠도 화장실 갈 시간이 없나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단식초도 쉬지 않고 문자 하나 보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빴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애를 불같이 해본 분들은 정말 바쁜 시간에도 수업 중이라도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를 직접 대면하는 순간에도 나 연락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숨기지 못해서 막 불편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연락을 이제서야 했다면 이 여자 마음속에는 이 남자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아하니까 끝낼 거냐 근데 내 마음은 지금 좋아하잖아요 어차피 상대방은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귀고 있는 사이라면 일단 전제는 둘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합의 하에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가지고 내가 너랑 사귀기로 했고 우리 그런 사인데 왜 전화를 안해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을 탓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미 상대방이 나하고 계약을 깨고 난 연애 안할 거야. 난 너하고 헤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하진 않았잖아요. 단지 지금 상대방 마음 속에 지금 남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너가 너무 좋아. 나 네가 너무 뭐 보고 싶어. 그럴 마음이 없어지고 있거나 없는 상태인데 거기다 추궁을 하잖아요. 그럼 더 싫어져요. 더 싫어지고 더 귀찮아지고 더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자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부재중 전화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사실 기대하는 건 조금 있다가 나한테 전화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전화가 안 온단 말이죠 근데 전화를 안 받으면 남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딱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렸다가 음 다시 연락을 해보자 그리고 또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럼 여자한테 또 부재중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전화를 하는 횟수를 보면 10번 20번 이렇게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나한테 마음이 없거든요 없는 상태인데 전화가 와 있는 게 떠있어요. 부재중이 막 여러 개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불편해져요. 그리고 약간 상대가 나한테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없는 상태인데 전사람이 나한테 계속 연락을 하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거기다가 자 이제 한 통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미뤘어. 좀이따 전화해야지. 왜냐면난 되게 많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전화 안 해도 될 거야. 하고 이렇게 그냥 좀 미뤄놓은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와 있고 또 전화가 와 있고 또 연락이 와 있고 근 나는 거기서 답을 못 줬단 말이죠. 상대방한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변명거리를 지금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사귀기로 전제했으니까. 변명을 하긴 해야 돼요. 해야죠. 이렇게 결정 내릴 게 아니면 여자 입장에서도 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사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유추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럴 기분도 아닐 거고. 여자가 심적으로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휴대폰을 보면 남자가 나한테 보낸 부담들이 자꾸 쌓여가죠. 쌓여가고 쌓여가고 이거를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여자 입장에서 아 몰라 그냥 아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여자가 행동한 것들은 그냥 정상적이에요. 사람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오늘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 상황을 이게 이만큼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남자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자가 전화를 안 받아 계속 전화안 받을 수는 있죠 무슨 상황이 있으면 전화를 못 받을 순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했어 근데 뭐본 거는 같아 아니면 보지도 않았어 이런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떤 답이 오기 전까지 나 혼자 뭔가 액션을 계속 취하게 된다고요 심적으로 되게 불편해지니까 뭔가 배신감이 느껴지니까 열이 받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적인 이유들이 계속 더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더 카톡을 보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포기가 아니라 집착으로 변하거든요 전화를 안 받는 행동 하나만 한 건데 남자 혼자 계속 화가 올라오고 있죠 점점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자한테 전화가 왔으면 차라리 막 퍼붓고 싸우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남자가 지금 더 좋아하잖아요 여자보다 그러다 나중에 여자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전화를 합니다 어 오빠 전화했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자 입장에서 화가 좀 났다가도 화가 막 올라왔다가도 어왜 이렇게 연락안 받아 왜 이렇게 전화가 없었어 그러면 여자가 당연히 변명을 하겠죠 변명거리 없이 전화 안 했을 거니까 아 그냥 어저께 하루종일 바빴어 어, 사, 전화 못한 사정이 있었어 아니면 나 너무 몸이 아파서 하루종일 누워있었어 이런 변명들을 할 거란 말이죠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이 있고 화장실 갈 시간이 있고요 잠깐 걸어가면서 짬나면서 의지를 갖고 내가 연락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해요 남자는 내가 어제 하루종일 아파서 거의 실신하듯이 누워있어도요 연락을 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아프고 힘들면 더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생각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여자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고 내가 지금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안 하고 그래도 나는 내 여자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계시면 돼요. 그렇게 여자한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아 연락을 그래 이해를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돼요. 근데 정말 궁금해서 정말 왜 여자가 그런지 내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거기서 끝을 내야 되죠. 그래도 난이 여자하고 끝내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면 연락을 한번 전화를 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그냥 놔두세요. 언제까지 놔두냐면요 여자가 전화 올 때까지 근데 여자가 전화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럼 그걸 끝이라니까요 거기서 다 자꾸 전화를 하면 카톡을 하면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나 전화를 못 받았다 치자고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 하루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어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때 받지 마세요 똑같이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부터 돼야 되거든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바꿔야 돼요 여자가 전화가 오면 난 지금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이틀이고 3일 있다가 기쁘게 받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마셔야 돼요 전화가 오면 받지 마시든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 올 때까지는 놔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여자애가 거꾸로 전화한통 왔어요 하나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일 지나도 자기가 귀찮아서 저 사람 관심 없어 미뤘더라도 다시 연락이 안 오면 어? 이 사람 뭐야?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그냥 내가 연락을 안 하니까 그냥 냅두네. 그 여자도 생각하거든요. 이틀 지나고 3일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자기가 궁금해한단 말이죠. 또는 미루고 미뤘어요. 오늘 내가 전화 한통 했는데 여자가 전화를 안 받았어.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전화를 했는데 남자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요이 여자가 이제 거꾸로 입장 바뀐다니까요. 왜내 전화를 안 받아? 또 전화해요. 전화 받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야 상대방이 알아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았지? 이제 네가 나한테 전화해봐. 내가 안 받을게. 네 기분이 어떤지. 그래야 상대방이 다음에 전화가 오더라도 이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더라도 그런 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자가 남자한테 연락을 잘안 해. 그러면 마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바로 연락을 안 해줘. 어떤 메시지도 안 남겨줘. 그리고 날 기다리게 만들고 이틀이나 3일 자기 편한 대로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해. 역시 마음 없는 거예요. 근데 난이 여자하고 정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똑같이 하시라고요. 전화 한 번만 하시고요. 전화 안 받았으면 그냥 기다리시고요. 전화가 다시 온, 며칠 있다 온다면 전화를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정리가 되든 아니면 둘 관계가 다시 원만해지든 아니면 적어도 저 여자도 나를 그렇게 낮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었던 매력이 조금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줘야 여자가 바뀝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거든요 어떤 꼬마 아이가 매일 주변 사람들한테 예쁘다는 말을 계속 들어와요 그럼 그 아이는 되게 기고만장해지죠 자기가 되게 예쁘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주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면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만 빼고 다른 아이한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이 아이한테는 무관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자기도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궁금해서 왜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주지? 왜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지? 하고 자기가 자기 발로 와요 애정이나 사랑은 마음이라서 이게 참 쉽게 안 되죠 그런데 연애는요 그런 사랑이나 애정을 찾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스킬이 필요해요 여러가지 스킬들을 과감하게 사용해보고 테스트도 해보시면서 자기관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